김선호 배우는 미치겠다 너 땜에 으라차차 와이키키 갯마을차차차 스타트업 유령을 잡아라 등 수많은 작품에서 상대 배역과 함께 대체불가 환상케미라는 이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작품에서 과연 고아라 님과 어떤 케미를 보여주게 될지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배우 김선호가 사생활 논란을 딛고 스크린 데뷔작 슬픈열대 촬영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김선호는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슬픈열대 첫 전체 대본 미딩 자리에 참석, 활동을 재개한다 하는데요. 영화계에 따르면 이날 대본 미딩 현장에는 김선호를 비롯한 주요 출연진이 모두 참석한다고 합니다. 일찌감치 여주인공 물망에 올라 출연을 검토 중이던 배우 고아라도 고심 끝에 합류를 결정짓고, 이날 함께한다 하네요. 슬픈 열대는 누아르의 전설 신세계와 여성 원톱 액션 마녀 등을 성공시킨 박훈정 감독의 신작으로 제작 단계에서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를 둔 소년이 복싱 선수를 꿈꾸며 아버지를 찾아 한국에 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김선호 배우는 이번 일로 그 수많은 작품과 예능에서 하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슬픈열대라는 영화에서는 다행히 하차를 하지 않고 연기를 이어가겠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대중들에게 들려주었는데요. 김선호 배우가 출연하는 슬픈열대라는 영화를 좀더 자세히 말해보자면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복싱선수를 꿈꾸는 소년이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찾아 한국에 왔다가 나쁜 놈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줄거리부터 심상치 않은 이 영화는 영화 마녀를 연출한 박훈정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확실히 마녀를 연출한 감독님이라서 그런지 줄거리에서부터 마녀 혹은 전작들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김선호 배우는 고아라 배우가 캐스팅 되기 전부터 이미 남자 주인공으로 확정이 된 상태였었는데요.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하차 후 다시 재투입된 상태라고 할수 있다면 고아라 배우는 김선호 배우님이 캐스팅된 이후 출연을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답니다. 그럼 김선호님과 고아라님이 극 중에서 맡은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김선호님은 극 중에서 아버지를 찾아 한국으로 온 소년이 만나게 되는 귀공자라 불리는 인물을 맡았습니다. 다음으로 고아라님은 아직 배역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코멘트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추측을 해볼건데 아마 영화에서 김선호님이 한국으로와 고아라님과 함께 부딪히는 상대역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김선호 배우는 미치겠다 너때문에 의라차차 와이키키, 갯마을차차차, 스타트업, 유령을 잡아라 등 수많은 작품에서 상대 배역과 함께 대체불가 환상캠미라는 이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작품에서 과연 고아라님과 어떤 케미를 보여주게 될지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생활 논란을 딛고 처음 선보이는 연기인 영화 슬픈열대. 과연 또 어떤 캐릭터로 대중 앞에 다가서게 될지 설레임반기대감반으로 기다리게 되는 작품입니다. 김선호 배우가 출연하는 슬픈열대는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면 빠르면 1년 정도 후에 영화관에서 만나 볼듯하며 그 사이 김선호 배우가 어떤 모습으로 팬들에게 얼굴을 비칠지 무척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상 이슈 공감이었습니다.